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프학교 OK s w i 골프 아카데미의 이병옥입니다. 이제는 젖혀서 나의 스윙을 제대로 밸런스를 잡으면서 서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멋지게 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피니쉬를 할때 점검 포인트, 그렇다고 꼭 서기 위한 것만 아니라 이것도 힘을 쓸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다고 라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요. 크, 스윙폼도 멋있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힘을 한번 불어 넣어볼까? 그 브레이크를 한번 때려볼 수 있는 빡이서 빡 한번 멋지게 브레이크 치면서 드리프트 그런 뭐 것까지는 아니고 멋지게 강하게 허리 힘을 강화해서 밸런스 훈련을 하는 연습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조금 무리가 될 수도 있지만 해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절대 소인 이병 불포화. 네, 젖혀 섰어요. 그래서 서는 폼까지 딱 사이드 보고 옥스윙 뒤로 바로 인사이드 친 다음에 이렇게 해서 똑바로 서세요 라고 해서 목에다 대고 이렇게 된거 잡고 이렇게 잡는 거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레슨 중에 어, 허리가 서는 힘이 세면 셀수록 골반이 도는 속도가 빨라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리면 허리가 빡 빨리 서면 골반이 반드시 빨리 돈다. 이건 맞아요. 그런데 골반이 빡 빨리 돈다고 해서 허리가 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 브레이크가 일단 안정화가 되면 굉장히 강한 스피드도 얼마든지 받아 줄수 있고 브레이크에 대한 이게 서는 동작 피니쉬에 대한 동작이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골반만 빨리 돌리면 무너질 수 있다. 밸런스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할 레슨 주제는 뭐냐면 스윙을 하는 데 있어서 숙여 있던 허리를 빨리 세어 보는 훈련을 할 거예요. 기왕이면 세게 서 보자. 여기서 여기서 옆에서 사이드 치는 건 있지만 우리의 그 스윙의 흐름은 어찌됐건 간에 치면서 올라가는 흐름이니까 그걸 갖다가 빨리 섰을 때 어떠한 반응이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자 봅니다. 여기에서 그냥 천천히 세워볼게요. 인사이드 빼고. 이런 식으로 쭉 섰어요. 피니시까지 발도 좀 붙이고. 이렇게 왔어요. 오, 뭐, 양손이 벨트선 지나고 여기에서 치니까 이렇게 나오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번에는 조금 허리를 팍! 팍! 이게 마지막인데 조금만 빨리 세워볼게요. 세게. 허리에 힘좀 주고. 두고. 안으로 빼고 허리를 조금 빨리 세웠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그림 잘 보셔야 돼요. 저는 지금 허리만 빨리 세운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 엉덩이도 한번 잘 보세요. 여기에서 팍, 오, 아까보다 빨라졌어요. 한번 비교해 드릴까요? 자, 보세요. 여기에서 이건 방금 팍 일어난 거예요. 제가 저는 힙을 돌린다는 생각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이건 바로 전 천천히. 천천히 돌죠 다시 보세요 골반 쪽을 보면 실시간으로 봐야 합니다 골반 쪽을 보면 천천히 돌죠 그런데 저는 골반 돌린다는 생각을 안한 거예요 허리만 세운 거예요 팍오 좋아요 그럼 이번에 이번에는 제 능력 밖으로 능력 밖으로 세게 서 볼게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그 정도의 스피드를 낼 수도 없는데 브레이크를 좀 세게 친다 뭐 그런 말 하잖아요 딱 있으면 백스윙도 좀 크게 하고. 허리를 안으로 쫙 빼고, 허리를 좀 일찍 세웠어요. 허리를 쭉 세웠습니다. 그러면 날아가는 정도가 저는 골반을 뭐 돌린다는 생각도 안 했고 날아가는 정도, 해서 그래서 이5 6이라는 숫자가 찍혔는데 여기서 보면 허리를 빨리 팍!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도 돌아가고, 물론 제가 허리가 어딘지 잘 모르지만 여기서 팍! 이렇게 돌아가죠. 저는 지금 골반을 돌린다는 생각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즉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어, 여러분들 예상 하시겠습니다만 이 허리에 대한 레슨이 끝나면 어떠한 레슨이 들어가겠어요 맞아요 골반 레슨이 들어갈 거예요 골반 레슨이 들어갈 건데 골반 레슨을 들어가기 전에 허리에 대한 힘을 강화시키면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어르신들 허리가 이렇게 쭉, 아, 펴는 힘이 약한 분들은 여기에서 이렇게밖에 못 돌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공도 뜨지도 않고 힘이 좀 약하죠. 그래서 아예 못 움직이시는 분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가급적이면 여기에서 서는 연습을 좀 하셨을 때 골반 돌리는 속도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딱 되면 가고 이렇게 허리를 세우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옥스윙은 이미 겨착이 돼 있잖아요. 겨드랑이 밀착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떠한 외부 힘이 개입이 돼도 웬만해서는 거의 밸런스 있게 공을 맞출 수가 있어요. 정타를 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오른쪽으로 가건 왼쪽으로 가건 그런 거는 그때그때 손의 위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일단 정타는 때릴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골반을 돌리는 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허리를 빨리 세우면 골반이 반드시 돈다 안 돈다. 반드시 빨리 돈다. 그런데 골반을 빨리 돌리면 허리가 반드시 선다 안 선다.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옵션이 되는 거예요 골반으로 땡기는 스윙을 할 거냐 아니면 옥스윙을 해서 허리를 세우는 걸로 갈 거냐 그런데 예전에 4대 문파의 시즌 1때 레슨을 할때 우샤 했을 때 여러분들이 공을 잘못 맞췄던 이유가 그리고 공의 방향성이 좋지 않았던 이유가 우샤 이렇게 하는데 이때 중요한 게 겨드랑이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짐작 던진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으쌰! 하면서, 겨착이 전혀 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밸런스도 못 맞추고, 타이밍도 안 맞고, 탑볼 나고, 뒤땅 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옥스윙은 가장 기본 전제 조건이 겨착이 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겨드랑이가 어떻게 하면 붙는다고 그랬어요? 붙이는 게 아니죠. 그냥 뒤로 젖혀만 하면 붙는다고 그랬죠. 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 겨드랑이 붙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또 모르시는 분은 앞에 가서 보셔야 돼요. 뒤로 돌리면 그냥 겨드랑이가 붙게 돼 있어요. 힌징 동작을 하면 코킹 동작을 하면 뜨지만 힌징 동작을 하면 딱 겨드랑이가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 붙여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빨리 일어나면 약간 타핑은 나겠지만 안으로 빼고 이렇게 빨리 일어나면. 사실 뭐 화면상에는 표시 안 되지만 약간 탑핑이 났거든요. 그래도 엄청난 스윙 파워와 엄청난 스윙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그러겠죠. 왜이 병호기는 피니시하고 안서 있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스피드가 늘려진 상태에서 또 다시 가고 이런 식으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 공 날아가는 거볼때막렇게지 만들고 있는 거죠. 어. 그러면 로리맥길로이만큼의 밸런스는 잡히지 않겠지만 굉장히 멋진 스윙을 딱 해서 쓰는 거죠, 이렇게. 예. 네.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허리를 빨리 세우는 거예요. 왜? 옥 스윙은 뒤로 빼 놨죠. 여러분들이 딱겨착은해 놨죠. 이 상태에서 허리만 빨리 세우면 허리만 서는 게 아니라 골반까지 팍 돌면서 쫙 뻗을 수 있는 그런 샷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안쪽으로 빼고 뺐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내려온 다음에 서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부터 바로 서세요. 바로. 서는 요령을 알려드리면 백스윙을 했죠? 그럼 여기에서 백스윙 탑에서부터 이렇게 끌고 내려와서 서는 게 아니라 바로 서세요. 바로. 바로 서면 얘는 내려가는 타이밍에 걸리게 되고 돌면서 공이 맞게 돼 있어요. 탑에서 뭔가를 내려서 서는 게 아니라 탑에 올라가 있으면 그냥 바로 서버리세요. 그래야지 얘가 쭉 떨어지면서 올라가면서 강하게 칠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끌고 내려와서 서면 좀 늦습니다. 예전에 이제 어디쯤에서 타격이 이루어지는지 그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반드시 내려와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바로 서 버리세요. 그래야 타이밍이 잡혀요. 세게 치건 사살 치건 탑 바로 거기서 바로 서는 거예요. 여기서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바로 서는 거예요. 그렇죠? 서는 이를 일어 언제 일어나야 돼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탑에서 바로 서세요 그러면 클럽이 날아갑니다 이게 답입니다 아셨죠 어 요거 하면 되게 또 이제 처음에 막 넘어지고 막안 맞고 그래요 근데 이 스피드에서 여러분들이 공을 칠수 있게 되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리고 파워도 훨씬 좋아지니까 꼭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pga lee -e gmail com에 질문은 그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아 영상이랑 어떻게 궁금하다 같이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풀어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학교 오케이 스윙 골프 아카데미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